물온도는 괜찮지? 응 시원하니 좋아 초코 일기 형 겨드랑이 먼저 잘좀 말려보라고 구석구석 잘좀 말려봐 초코야 상쾌하지? 아니 왜 목욕했는데 이렇게 피곤하지? 목욕하면 상쾌할텐데? 희한하네 유격가서 앞구르기 뒷구르기 한거 같지? 나 피곤한데 먼저 잘게 5편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.